안녕하세요. 감성어스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초월읍 두평리에 위치해 있는 신초빌라 현장, 라벨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앞쪽에 위치해 있는 상권도, 도보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신 곳이고요. 어, 그리고 평지 입지에 핵이기 때문에 어,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시거나 다양한 편의시설, 도보로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어, 그리고 경기 광주역과 초월역까지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용도 어느 정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어 이번에 지금 이쪽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평수가 약 30평으로 어 널찍한 면적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공용 공간보다는 지금 방이 좀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자녀분이 있으시거나 방을 좀 넓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알맞은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금액대나 지금 시립주금 같은 경우에는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평리에 위치해 있는 라벨르 신축 빌라 소개 영상입니다. CCTV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은 빈바와 같이 신발장이 4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흰색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거실도 널찍하게 나와있는 모습이에요. 아트월은 웨인스코팅을 이용해서 꾸며져있고요. 중앙에는 메인등 밝게 화사하게 좀 사용하실 을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 편이고요. 보시면은 식탁자리 같은 경우에도 좀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아일랜드 식탁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 조금 연장으로 하셔가지고 넓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냉장고 공간 두대 배치가 되어 있고요. d 귿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레인지와 박솥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싱크볼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 환기창 기본적으로 하이라이트 인덕션 하체 제품으로 지금 후드까지 제공이 되네요. 조금 다용도실 공간이고요. 장도실에는 상부장과 하부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제법 넓은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 가로로 배치를 하셔도 충분한 면적입니다. 환기창도 크게 나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메인 욕실, 그레이톤 타일을 사용해가지고 청소 및 관리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워 파티션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안방 공간이고요 붙박기장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넓은 침대를 배치하셔도 넓찍한 면적으로 여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시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샤워 공간 잘 나와 있습니다 오, 이곳은 이제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방이 이제 좁은 면적의 방이고요. 서재등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반대편에 있는 방이 작은 방 중에서는 면적이 제법 멀, 넓은 편입니다. 이쪽 방은 자녀분 생활공간으로 주시게 되면 은 여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는 세칸 붙박이장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